다음으로 이어서 이솔의 그린 효소 세안제 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효소 세안제 라는 것을 제 보면 효소 세안제 같은 경우는 딥 클렌징 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딥 클렌징을 해주는 제품으로 이렇게 각질관리 피지관리 모공관리 뭐 피부 클렌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어, 효소 세안제의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와있다시피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뭐 거칠어진 피부결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라고 되어있고 텍스처는 이렇게 가루로 돼있죠 가루로 돼있어서 물가 섞어서 쓰는 그런 클렌저예요.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효소 클렌저라고 하면 당연히 딥 클렌징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딥클렌징 여러가지 제품을 두고 효소세안제냐고 라 하면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다라기보단 기존 딥클렌징에 비해서 현저하게 자극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성피부가 쓰셔도 좋지만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건성이신, 피, 건성이신 분들이 딥클렌징으로 효소세안제를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어, 주 1, 2위에 권장되어 있죠? 네, 이 정도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효소 세안제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고가 브랜드에서 나오는 효소 세안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이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 사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게뭐 아까 전에 말했던 바젤 나와 있고 아하젤, 아하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묶어서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이 두나 매끈매끈 아하젤이라고 해서 100ml가 있고 이 아래 보시면 이솔의 헬스 스킨 솔루션 아하 10%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하 같은 젤 같은 경우는 8%의 아하 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나와 있는 스킨솔루션 아하 같은 10%의 아하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을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이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솔 헬시 스킨 솔루션 아 10%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바하와 다르게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수용성 제품으로 보통 저농도일 때 보습 효과를 주기도 하고 보통 건성이신 피부 한테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러한 고농도의 아홉 퍼센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각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아성분 같은 경우는 주 2~3회 권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뒤에 보시면 아마 설명서에도 20분, 30분 후에 씻어내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몇번 정도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하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2%, 4%, 뭐 6%, 뭐 10%까지 나와있고 그 이상으로 나온 제품도 보긴 했지만 찾아보기가 힘들고 보통 시중에 로드샵이라던가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이런 제품류 군을 봤었을 때는 거의 2%, 4%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솔에서 나오는 이렇게 10% 정도나 되는 아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썼을 때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따갑거나 아프거나 붉은 기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씻어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이 아아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적응기 라고 해서 적응을 시켜야 돼요 피부에 점점 그래서 사실은 낮은 농도서부터 고농도로 적응시키는 것이 좋지만 보통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니까 으 어, 이러한 제품 하나를 사서 시간을 점차점차 늘리는 것이 좋은데요 횟수는 이렇게 한 2회에서 3회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적응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르세요 피부가 따가워서 못견디겠어 1분밖에 안썼어 딱 씻으세요 씻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째 했었을 당시에 또 발라요 바르고 나서 2분 한, 아니면 나는 한 3분까지 됐다 그런데 불편해졌다 씻으세요 그 다음으로는 5분 7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적응기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제품이 원하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20분에서 30분이 되었을 때 씻으세요. 그렇게 해서 적응기를 거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적응기를 완벽하게 거치셨다면, 3회는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하고 지성 피부일 경우에 2회 정도, 건성 피부일 경우에는 1회 정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텍스처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바르고 나서 이제 씻어내세요 라고 나와있고 역시나 저녁에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녁에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반드시 적응기를 거치시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씻어내세요 설명서 제로 쓴다고 끝까지 쓰면 오히려 피부 자극만 되고 피부 건강만 악화되니 불편하면 바로 씻어내는 방향으로 하면서 적응기를 거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하젤이랑 이제 아하 10% 솔루션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네, 여기 있네요. 이 솔에서 나온 어드밴시드 퓨어 셀퍼 마스크를 볼게요. 이 제품 또한 이솔 초기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셀퍼라고 하면 황이에요. 황, 황, 황인데 여기서 말하는 황은 유황을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유황이 10%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어, 프로폴리스 수딩 셀, 솔루션과 함께 굉장히 트러블피부라던가 여드름피부이신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인데 각질관리와 피지관리와 모공관리 성난피부관리 맞구요 1에서 2회 좀 심하다 싶으면 3회정도까지는 쓰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워시오프팩이라서 바르고나서 굳어지면 씻어내는 팩이에요 모든 셀퍼마스크 황이 들어가 있고, 유황이 들어가 있으면, 왜 온천이나 썩은 달걀 보면 이제 냄새가 나죠. 이제 그 냄새가 유황 냄새예요. 거의 비슷한데, 그 냄새가 나는데, 이것도 역시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냄새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견딜만한 냄새여서 저는 이 마스크팩 굉장히 좋게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본인이 피부가 너무 더러워. 트러블이 너무 많고 여드름도 많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프로플러스 수딩 셀 솔루션과 이 퓨어 설퍼 마스크요. 이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쓰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두개 제품과 또이 아하 제품군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뭐 딱히 그렇게 뭐 눈에 들어온 제품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이소리라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소리라는 브랜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타서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해서 네, 굉장히 소문이 많이 퍼진 브랜드예요. 또한 가격 또한 저렴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리솔이라는 브랜드일 때부터 사용했었는데, 어느덧 제품군이 정말 많아지기는 했네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군을 사용하신다면, 정말 평타 이상은 치는 제품, 평타 이상을 치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특별히 추천해드린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제 사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어, 이렇게 제가 브랜드를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라이브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제품들도 있고 이제 즉석에서 답이 오가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네즈면 라네즈 아니면 뭐 이니스프리면 이니스프리 아니면 에뛰드면 에뛰드 이런 형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처음이어서 약간 시도를 해보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이솔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았구요 다음은 이제 한번 댓글이라던가 여러가지를 보고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화공남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애완동물 편이라던가 일상, 영상도 꾸준히 올라갈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